영상이 올라갈 쯤이면 이 마늘밭은 내년에 볼수 있다 시간이 지나서 벌써 수확 시기가 왔다 리코더 음악을 들려줘서 그런지 가뭄에도 농사가 잘 됐다 오늘은 빠진 살 체험하는 날이다 체험 방법은 뭐 별거 없다 20kg 정도 빠진 살 무게만큼 들고 산으로 올라간다 한마디 들으세요 잘할수 있을까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행운을 빌어주세요. 알았어. 무슨 말인지. 같이 갈래? 따라와. 천천히 올라갈 거야. 벌써 두 번째다. 이걸 하는 이유는 빠진 살의 무게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감량된 만큼 쌀 무게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등산하면 관절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 이런 신병짓은 나만 하겠지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쌀을 들고 올라왔어야 했는데 혹시 모를 부상을 대비해서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주고 기준보다 쌀을 조금 더 빼고 몸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려고 늦어졌다. 다음번 30kg는 치팅되기 전에 이거 먼저 하고 치팅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다. 10kg은 애들 장난이었는데 20kg 들고 올라가는 건 장난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해보니 내가 여기서 실패해야지 다음번에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30kg도 아직 못 뺐는데 벌써 걱정이네. 30kg은 어떻게 들고 올라가지? 편지를 해야겠다 지랄하고? 그때까지 개토끼를 열심히 훈련시켜야겠다 동료가 짐을 나누면 할수 있어 오 개뻡쳐 쌀커키 쌀은 잘못이 없다 구매자를 잘못 만나서 산에도 올라오고 고생이 많네 이게 무슨 개쌀고생이란 부상 없이 무사히 올라왔다. 끝이다. 아! 들고 내려가야지. 아, 좋다. 아이, 힘든데. 아끼는 노란띠. 이제 안녕이다. 좀더 오래 차고 싶었는데. 어쩌냐, 살 빠진걸. 다시 노란띠를 찾는 날이 올 수도 있어. 개코치의 부상 방지 시스템 개무시 회이크 밖에서는 잘 구르면서 집에서는 더못 구른다 이 정도 빠졌다 3개월 좀 걸린 건가? 이제 날짜는 의미가 없다 끝나기 전까지 포기만 안 하면 된다 그간 노력으로 녹색띠로 셀프 승급한다 녹색띠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결투신청 받는다 칼바람 협곡으로 와라 역시 흰색에는 노란띠지 아 태극기는 삐뚤어진거 아니다 카메라 위치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걸 계절이랑 잘 어울리는 띠색이다 띠띠색 말고 허리띠색 다음 띠색은 파랑 띠띠다 앞자리가 파리 되면 얻을 수 있다 개팔단 콤보 이것이 오리지널 바베큐 1 0 8단 콤보 저런걸 몸에 달고 다녔다 한걸음 한걸음이 내 관절을 깎아먹는 그때 몸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 내려놓는다 영원히 앞으로 30kg 세포만 더 빼면 된다 마지막 목표 69.9kg 검은 띠띠가 되는 그날까지 옆에서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t h 간식? Calling out to me.